법원은 현대자동차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받은 피고인에게 실형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2018년 2월 중순경 울산 중구에 있는 한 미용실에서 피해자의 친동생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은 한국소교공사 감사팀에 근무하고 있고 자신의 아버지는 현대자동차 출퇴근 버스업체인 모 관광회사 대표라서 아버지가 현대자동차의 공장장을 잘 알고 있다. 자신의 동생도 아버지가 취업시켜줘서 현대자동차에 다니고 있다. 원래는 한 명당 5천만 원이 필요한데 할인해서 2,350만 원을 보비자금으로 주면 공장장을 통해 해자의 큰아들을 현대자동차에 그해 말 11월경에 정직원으로 취업시켜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관광의 대표이사도 아니었고 현대자동차의 공장장과도 당연히 친분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생활비나 외제차 리스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피해자의 자녀를 현대자동차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상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첫째 아들 취업청탁 명목으로 2018년 2월 1,800만원 같은해 3월 550만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습니다. 한편 같은해 8월 중순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둘째 아들도 취업이 가능하냐는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천만 원을 더 주면 둘째 아들도 현대자동차에 취업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로비 자금을 받더라도 처음부터 피해자의 둘째 아들을 현대자동차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동년 8월 피해자의 둘째 아들 취업 청탁 명목으로 금 600만 원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 같은 해 10월 현대자동차 사택보증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추가로 송금 받았습니다 또 피고인은 2008년 2월경 같은 미용실에서 현대자동차의 취업할 수 얘기를 나누는 것을 들은 또 다른 사람으로 부터도 2350만 원을 주면 현대자동차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야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현대자동차 직원의 각서를 받아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이 알고 있는 현대자동차 직원 명의로 각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은 2017년 12월경 울산중구 기사대기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양측 합의각서라는 제목으로 본 각서는 2017년 12월 3일 저녁 10시 30분에 작성하며 입사 조건 명목으로 2300만원을 받는다. 단 기밀 유지와 본 문건에 대하여 절대 함구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발설 시본 양측 합의각서는 무효화한다. 또한 최장 7-8개월 이내에 취업을 해준다는 확약을 한다. 단 최장 8개월 초과 시 받은 금액을 돌려주며 이때는 시중 은행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라는 내용으로 작성하고 무인까지 찍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관한 사문서인 현대자동차 직원 명의의 각서 한 장을 위조하였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위문서를 자신의 벤츠 차량 안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각서인 것처럼 교부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공수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병을 앓고 있는 아버지와 장애인인 어머니가 있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반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는 피해 금액이 다액이고 변제되지 않은 점동종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고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점 범행수법도 불량한 점 편취한 돈을 과도한 소비로 탕진한 점 일부 범행은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인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최근 경제적 상황이 나빠지고 그에 따라 취업이 쉽게 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이와 같은 크고 작은 취업사기 행위가 빈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취업이 절실한 입장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 될 것이고 사기범 등은 이런 점을 교묘히 악용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사기죄는 많은 사람들이 범하고 있고 실제로도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범죄입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 347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기죄는 결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할 때 성립하게 됩니다. 여기서 재물이란 동산 부동산을 가리지 않으며 재산상 이득이란 노무를 제공받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등과 같은 적극적인 이익, 채무 면제 등 소극적 이익을 묻지 않습니다. 한편 사기로 인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 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 기망행위란 허위의 의사 표시에 와여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거짓말을 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녀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 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정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행위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착오가 야기 되었어야 하는데 쉽게 말해서 착오는 인식과 현실의 불일치를 의미합니다. 거래관계에 있어서 신의 치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는 착오로서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는데 동기를 부여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또사기죄에서의 처분행위란 직접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는 자기 또는 부작위를 말하는데 상대방의 처분행위 없이 범인 자신의 행위 이로 인하여 재물이 이전되는 절도죄와 구별됩니다. 한편 판례는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함을 구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사기죄에서 재산상 손해는 그 성립에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같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